차를 할때 사야 돼 좋아 좋아 이제 오너가 되는 거야 아이고 차 보러 오셨구나 어,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 반갑습니다 네, 여기... 네, 네, 반갑습니다 바지에 뭐가 묻었네요 아이고 말해주시면 <웃음> 돼아이 <웃음> 감사합니다 아 이쪽도 뭐가 묻었어요 아이고 네, 이쪽도 네, 묻었어요 예, 예. 괜찮습니다 여기, 여기도 아이고 재론네 차 엉뜨 뭐야 뭐야 뭐야 어! 우리 그래 해보자는 거야 그만해 호들불안체차 을화체차 내가 완전 왕먹었어 뭐하는 거소님한테 이상하게 을아체짜 스몰 보같네아 차삼이더래 나뭐쭉 살펴보자고 체크해 봐야 그래. 돼 체크해 봐. 아이고 돼. 이게 뭐 보자. 아이고 이거 뭐야? 뭐야 아, 이게? 다 아, 꼬물하냐 이거? 완전 꼬물이야 아이고, 이거. 어디가냐 이거? 어디하냐 이거? 아버지. 응. 가스센터 직로 불러라. 그래야겠네. 네, 네. <웃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저, 응. <웃음> 안녕하세요. 네. 가스센터 직원 무역센터입니다. 예, 여보세요.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을 있어요. 아버지. 뭐가 문제죠? 차가요? 꼬물이야. 다 빠졌어요. 구조해 주세요. 어 그래요. 저저 저. 저, 저, 저. 청상시하네 애기는 저한테 어, 맡기세요 뭐 어, 어. 하는 거야? 이상하게 재비족 같네 뭔 소리야 이 양반아 아이, 선생님, 선생님 어디다 손질러? 어디다 손질러 이 사람아 아, 그렇다고 이막찔러면 어떡해 이 사람아 당신이 약올린 일을 마지어떻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찔러시면 되지요전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오니까 더럽게 독한 놈입데다아자못 정보합니까 당신의 맨날 열받아 죽겠네 아유 열받아 어, 어, 어, 어, 어. 아유 야물좀줘 아유 아버지 여기 있어요 열받아 물, 물, 죽겠아 아유 열받아 죽겠어 아유 드세요 이거 아유. 아이 아버지 그리고 머리가 이게 뭐예요? 모자라도 좀 쓰시는 데 그래? 기름이 떨어졌는데. 빨간색 보면 SBS 노 SBS야 이 사람아. 네. 정신 차려. 제발. 긴장 좀보자 아이고 보호판 갖고 왔습니다. 아고 아이고. 아이고. 자 그러면은 어요차 사신 김에 네. 번호판딱 들고 기념사진 한방 어때? 어, 그럴까? 아이고, 좋대. 아이고, 좋대. 제가 찍어 드릴게요. 아, 자, 차사찍 자, 그 옆으로 돌라이 자식들아 옆으로 애자 식들 자식들 말이다 범인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아 이번 사건은 두 부자가 녹차와 홍차를 요구하는 가방이상 자식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죠? 아, 제가 보험 판매한 거 들어내 가지고 완전 개가 이게 많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손님한테 범인 취급을 안 해? 자라자 자가자 아, 아니 뭐야 이차잘 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요? 그래. 그럼 견인시켜 드리면 되지 뭐 뭔지 잘 불러야겠네 아내고 끝내고 아내고끝고 아니, 아유, 아유, 도와주세요 아이고 도와줘야겠네 아휴 아, 나 도와줘 도와줘이빨을서본것 같은데 나도 나 오!